이대 네, 원인 중에 요즘 가장 중요한 지역인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실제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세포 그 기능을 더 노화시킨다 는 개념들이 있죠.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노화되는 가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당뇨나 어떤 대사지공 비만과 관련된 그런 염증과 관련된 반응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이제 중요한 기전을 제공할 수 있고 있겠고요. 환 의사들 상에서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온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다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소폰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기관으로 산소를 이용해 대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몸속에 침입한 병원체를 공격해 인체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들은 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세포막과 세포내 단백질, 심지어는 유전자를 공격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활성산소는 사실은 우리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아, 늘생산이 된다. 그리고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우리의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그 방어 시스템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를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서 <웃음> 음... 근데, 어,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 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다고 하잖아요.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 그 운동선수들이 빨리 늦는 이유는 활성산소가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호흡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운동을 딱 멈췄다. 그러면 그렇게 산소가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이 산소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은 산소가 쓸데가 없어져서 이게 활성산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때막 허덕허덕 하다가 갑자기 뚱 멈추지 말고 서서히 산소를 다내 몸에 남는 산소를 다 소모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야 아, 활성산소를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이 멈춰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또 <웃음> 하면서 산소를 또 엄청 많이 끌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무호흡증이 되아요 그때 활성산소가 의외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우혹증 그래서 활성산소를 받고 이제는 간단하게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대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심각한 질환을 불러오는 것일까. 호르몬은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당일 수용체와 결합해 명령을 추임하는 일종의 명령 전사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은 뇌중앙에 위치한 뇌화수체다. 지금 1cm 미만의 작은 자극... 이뇌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 뇌화수체. 생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죠. 근데 그 옆에 이던가 옆이던가 시상하부는 또수면을 관장하고 그래서 이 호르몬 옆에, 옆집에 호르몬 생성기관 옆집에 이 수면을 관장하는 임상기, 뇌들의수체의 역할이 크다. 성장호르몬은 물 중요한 호르몬들이 상당수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잠은 뇌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몸에서 이 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생명유지 핵심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